성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꽃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할나님때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으탁할지니라 아멘. 어, 말씀 전에 저는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일부 설교 끝난 다음에 갑자기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좀, 원래 제가 목소리가 더 좋은데, <웃음> 조금 어, 제가 목이 좀 칼칼한 게 느껴져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아,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아, 사실 그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 하는 일 중에 일안 힘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하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이 일을 적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참,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힘든가? 두 가지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는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 한 30년 동안 정도 같은 일을 계속하면 소위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뭐, 착시키면 차차차차 와야 되는데 아, 이 설교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 볼수록 성도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지요. 그 설교를 매번 준비할 때마다 참 힘든 걸 느낍니다. 그런데 목사를 할수 있는 이유는 그 설교를 그 힘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과운데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눈물 몸 큽니다. 그러기에 목사를 할수 있고 설교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한분한분한 분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왜 이렇게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힘듦이 없는 가정이 없을까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개인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숨 나고 눈물 나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요. 하나 끝나도 또 생깁니다. 그 하나 끝나면 또 생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계속 이 언덕을 넘는 게 여러분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거 끝나면 아 살았다 싶으면 은더큰 일이 닥쳐오고 더큰 일이 닥쳐오고 더큰 일이 닥쳐옵니다. 목사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리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아, 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쫙 기도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병든 성도가 있는데 가고 제가 가서 딱 기도하면은 헐떡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어떤 성도는 2년간을 기도해도 아직도 병상에 계세요. 그러니 참,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성도들에게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정도 모든 것이 쫙막 형통하고 막이야지 교인들이 봤을 때, 야,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뭐 그래서 형통하게 사시는구나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요. 목사가정도 왜 이렇게 힘든 일에 연속인지요. 하나님 앞에 한순간이라도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계속 계속 되어집니다 여기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해주셨고 그 택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셨는데 그리고 나도 분명히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마음과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목사인 저에게도 해결이 되지 않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을 사실 때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러니 이때 우리도 이 땅을 살때 고난의 삶을 살다가 영광으로 옮겨 가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끝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힘이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힘든가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성도들로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목해자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현재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 어려움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에, 에, 에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선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어디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하면 재미난 말씀이라 구약에 그 성막을 만들 때맨안에을 넓판지로 성막을 이렇게 연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 이 못을 쓸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요철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왁구를 맞춥니다. 근데 히브리어서 히브리어 말을 보면 이 왁구를 맞추는 것을 무엇에 표현되냐면 손의 손잡고입니다. 여러분들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잘 아시는 그 손에 손잡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여러분들이 벽돌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강 목사님께 잘하셔야 돼요. 왜? 강 목사님이니까. 목사니까,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빠지면, 없으면, 여러분들의 천국은 절대로 완성 안 됩니다. 이야, 어떻게 세상에 드디어 교만의 끝을 달리는 목사가 오늘 강사로 왔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빠지면,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에덴교회 여러분의 성, 그 성전도 완성 안 됩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빠져도 제 하나님의 집이 완성 안 됩니다. 왜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름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분이 빠지면 그 생명책은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생을 끝내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완전하게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 마지막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복음의 문은 닫힙니다. 교회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까? 저에게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잘해야죠. 우리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희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룡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성룡 강림 이래 특징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사람 머리에 이마였고 마지막으로 성룡 강림의 특징은 방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오늘날 뭐 순복음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걸해석어줄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세 가지 바람 불 방언 이것은 구약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람 바람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성령과 바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성령 바람이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성령과 바람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 내려오시죠. 그런데 언제 찾아 내려오셨습니까? 선을 할 때. 그렇죠? 선을 할때 찾아 내려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선을 할 때라는 말씀의 뜻은 그냥 그 하루 중에 선을 할때 물론 뭐 저녁 때쯤에 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바람이 불 때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뭐하러요? 심판하시러. 그래서 구약에는 이 바람이 부는 것을 그 동, 특별히 동풍이 부는 것을 아 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 남가주에 사는 것을 큰 축복으로 알아라. 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면 동풍은 무슨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태풍이에요. 그 다음에 장마비가 와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서 동, 동쪽에 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똑같아요 태풍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부에 살고 있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예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디언 썸머 산타하나 윈드입니다 그것이 불어오면 어떡합니까 덥고 불이 붙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그거 매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온 산이 불이 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나가 느니 회성에 회개하고 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걸보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언덕 위에 앉아서 내가 멸망하는 것을 보리라. 근데 하나님이 덩쿨을 보내셔서 시원하게 만듭니다. 뜨거우니까 근데 거서 벌레가서 다 먹고 그러니까 막 불만이 잔뜩 쌓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짝 말라 없어지게 만듭니다. 요나가 아주 공부해 내가 기필코 느헤이가 망하는 것을 여기서 보리라. 그때 그 동풍이 등장합니다.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여줍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언이 언제 생겼습니까? 바벨탑입니다. 그 전까지 한 언어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필적하자 할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버리시고 방언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 온 세상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이 거기에 나오고 이 방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그, 그 역사서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 뭐냐면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들어 너희를 치리라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사용하는 나라에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방언은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심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늘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방언들, 온 세계로 흩어졌던 이 방언들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방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건 불입니다. 불. 뭐 우리가 잘알다시피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이기도 하고 심판의 의료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거 아시잖아요.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온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하시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 불의 화 같은 것이 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각사람위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불이 임해서 뜨거워서 뭐 진동하는 것, 뭐 이것이 성령받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로기 4시장 38절 말씀하면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적석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대로 인도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밤에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인제해 계시지를 않았어요. 내재해 계시지를 않았어요. 사용하시고 떠나시고 사용하시고 떠나시고 합니다. 삼손을 잘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는 큰 힘을 받아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왕도 성령이 임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다이왕바세바 범죄한 후에 10편 51편에 뭐라고 기답니까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 가스펠송에도 이, 이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이거를잘 알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신약시대 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지시면 성령을 여러분에게서 거두가실까요 아니죠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에는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사역하시고는 떠나십니다.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 가운데.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 저는 아니야 생각해요. 왜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그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가 알면 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우리 죄인하나에한오 하나님 반갑습니다 오, 내 친구라며요 이러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앞에 딱 잡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앞에 납작 엎들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되어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스 9장에 뭐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동물의 피가 그 제사양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나마 잠시나마 깨끗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거니와 함을 며 예수 그리스의 도 피가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시, 섬기시게 할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동물의 피,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 그것으로나마 제상을 잠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실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더러움 가운데서 여러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 이처럼 나와 예배하게 할 능력이 없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해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떠나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로집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가신가마 하시는 날 이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그 뜻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실사절에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성대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제 위에 있는 영광의 영이 보이십니까? 안보십니까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믿음이 조금 저도 <웃음> 여러분에게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믿음으로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심을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집에서 하시는 그 심판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당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아 여기지 말라.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신약성에 세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고 두 번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두번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뭐냐면 큰성 음료 바벨론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 큰성 음료 바벨론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기는 심판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시험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그 심판은 완전히 불로 살라 없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로 말암아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의 죄랑 우리랑은 도저히 더 이상 상관없는 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없습니까? 이게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내 삶을 보면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게 있는 저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저의 더러운 마음을 들어볼까봐 두렵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구장 말씀을 들었는데 양심까지 깨끗, 제가 몇년 전에 저 여기서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 다 끝나고 토요일 밤에 설교를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하는데 턱 걸리더라고요. 예수 그리피가 나의 모든, 돈,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 봤거든요. 제 양심을.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 한국의, 한국 사람의 양심의 털이 수부닥해요. 그게 목에 딱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 내일 도저히 내이 설교는 못하겠다. 잠깐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겠다. 그러고 누웠습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웃음> 이제는 다음 설교가 걱정돼요. 설교 구절들을 뺑뺑뺑뺑 머리를 돌리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뺑뺑뺑 돌리는데 잠이 와야죠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리빙룸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후,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제 머리를 꽝 때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 들었다는 얘기 아닌니 절대로 제 마음속에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강대상에서 주일마다 매일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 십자가를 그렇게 떠들어놓고는 너는 그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목사라고 설교하라고 하 거야. 제가 자애를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라고제 삶을 바라보고서는 해결점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예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날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강대상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놓고 그렇게 외쳐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양심을 들여다보고 더럽게 짝이 없는 제 양심 때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꿀엎려 회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목사가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의 삶에도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더 근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 집어넣으셔서 곧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아니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죄를 지금 태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아니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금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태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 남이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당해할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 안 해주시면 안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죄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나가셔서 곧장 청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청구로 가실지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단한 명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두셔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없어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 아이는 이 죄악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순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거라고요. 순거두는 순간에도 못 버리는 욕심이 있겠죠. 그렇죠? 순거두는 순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유한계수 13장에 자금으로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갑니다 죽는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다. 왜?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을 꼴딱 한다고 합시다. 꼴은 꼴 아직 이 세상에 있어요. 딱은 이제 넘겨 가는 거예요. 꼴 하는 순간까지는 못 놓는 게 있어요. 그런데 딱 하는 순간에 강제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딱 하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만 100% 온전하게 붙잡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만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꼴딱 순간이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나의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영화로움을 입는 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히브리 12장에 뭐랍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십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죄를 짓고 살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도움이 있습니다. 더큰 고통이 오면 아 여러분 깨달은 거 뭐죠? 아, 하나님 이 정도의 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 정도로. 내 안에 더러움이 있구나. 내삶 가운데 더러움이 있구나. 나라하곤 꿇어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브알레살왕에게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용광로를 일곱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용광로 안에.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사드락과 메세과아벤누고를 집어 던지는 병사가 병사들이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근데 이세 친구가 용광로 안에 들어갔는데 느부레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 이상한 것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보입니다. 그한 명은 누굽니까? 인자와 같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부알라생이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걸어 나올 때이세 명이 걸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탄거 없이 옷자락 하나 탄 거, 걸른 것 없이 그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 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그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로 깨끗하게 제삼을 받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이미 깨끗하게 태우셨기에 온생상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불 가운데서 걸어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그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제사한 바한 우리들이 그 구원까지 이르는 길이 이투록 험하고 힘들다면 이 과정을 건너서 구원을 이룰 과정에 오른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택한받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날 받을 심판은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8장에 잠깐의 고난이 미래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 삼가한테 오는 곳이 즐겁습니까? 저는 안 즐겁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잠을 못잠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아, 저 목사가 왜 자꾸 나와서 신세 타려고 러나 힘이 들어요. 삶이 힘이 들어요. 저는 그저 이게 그냥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아 끝나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기독교인이란 병상에서 온몸이 썩어져가 고통스러워 고견딜수 쉬름 소리를 내면서도 그 입으로 찬송을 할수 있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LA폭동 때온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저희 장애인으 하던 주휘소도 불타버렸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한음 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뭐, 믿음의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그 위에 앉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돔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들이 결단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오히려 나를 구원하여 천구로 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눈물 납니다. 힘이 듭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내 하나님은 그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어, 힘들지 내가 알아 조금만 참어 그러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하여 배고픔을 그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뺨 맞음이 무엇인지 침뱉음 당함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함이 무엇인지 무고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죄 없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으로 나를 대신하여 체험해 주신 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위해 그런 삶을 살아 주시니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시켜 주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두 가지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바울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황당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이여 부활은 그러면 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수들이 개처럼 나를 둘러쌌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 어려움껀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시편에 기록하죠 사도바울은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웃음> 누가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다이요 바울이요 그럼 당연히 바울 쪽으로 기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가 오시지 않아서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의 호소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구약의 성도를 도열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받아들이시며 자기 몸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음을. 믿고 바라며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있니까 다이쪽에 계십니까 바울 쪽에 계십니까 아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참된 영적인 현실인가를 무엇인가 바라봅니다. 육적인 현실에 그냥 얽매어가지고 참된 예수 그리스께서 주신 여러분의 참된 현실, 천국의 현실, 영적인 현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만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어려움은 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이 현실에 빠져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걸어나가면서 그 걱정 보따리 도로 짊어지고 나갑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그 어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그 어리석음을 계속하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아까 제 예를 들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받아볼 때 온전한 해결의 길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챙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창조주 신실하신 여러분의 창조주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그 고난의 길에도 고통의 길에도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말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웃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라. 이 무슨 뜻이냐. 너 자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함으로 뭐 하나 바꿀 수 있어? 없어. 자. 그래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 그렇게 말씀해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온갖 세상에 걱정, 근심을 내 머리에 이고 자녀들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을 교회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을 뭐 그냥 걱정 걱정 걱정 걱정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미고 삽니다. 특히 여성도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아니요.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으면 오히려 더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라고 계시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찬송과 정답.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다그 일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여러분의 고난의 본질을 올바로 바로 하시고 그 고난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고 계시며 내 대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니다. 아멘